안녕하세요. 이큰TV 시청자 여러분. 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음, 코로나 검사 받아보라고. 음, 저도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미국은요, 코로나에도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녀요. 음, 자가 격리 그런 거안 해요. <웃음> 그냥 알아서 마스크 잘 끼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미국은 거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그리고 요즘에 되게 많이 걸린대요. 어. 근데 저기 막, 백신을 갔다가, 이제, 3차를 다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감기보다 좀 약한데, 음, 좀 많이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멀, 그냥 막 되게 어지럽고, 괜히 쪽 빠졌다가도, 또 한숨 자고 나면 어, 나 아픈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아주 멀쩡해 <웃음> 자, 아, 자 쓰잘데기 없는 말 그만하고 걱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어, 그 버전이에요 나너 좋아하니 이게 아니라 음, 나잘 때려친 거 맞니 이거예요 어, 카드는 네 개를 준비했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어, 후에 뭐 때려치고 나서 그,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이거 잘한 거 맞는지. 어, 때렸을 땐 진짜 속 시원하게 때렸었는데, <웃음> 며칠 지나니까 보고 싶은 거. 아, 이거 너무 내가 얼리, 얼리 때려쳤나?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잘 때려쳤는지, 어,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네다 고르셨나요? 그럼 1번부터 리딩을 할 건데요, 음. 이 카드가요 이 파랑새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음. 파랑새가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시청자의 어떤 분들이 주로 구독하나 하고 그 통계를 봤더니 남성분들이 반이 넘어요. 나 남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줄 몰랐어요. 타로는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을 어저께 딱 깼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랑새는 남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될수 있다. 남자가 꼭 갑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음.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음. 자 1번 카드뭐 하라고 나왔을까요? 음. <웃음> 나잘 때려치 때려친 거 맞니?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든 <웃음> 와 그리워하네 그리워요. 어. 자 어디 봅시다. 뭐가 그리운 건지 음. 이좀 뭐랄까? 이게 마음이. 이 카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오락가락 하는 게이 카드에서 느껴져. <웃음> 맞아요. 그 어떤 그 헤어짐이든 그 헤어지고 나서 속이 시원할 때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음, 어, 막연한 그리움, 꼭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단 내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이 하나의 형상을 만들지 그리움이라는 그것 때문에 어, 그 뭐지 오락가락 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그내 안에 외로움이 만들어낸 어, 형상인지 어디 한번 봅시다 아니면 진짜 어, 후회인지 나잘 때려친 거 맞니 어, 뭐야 이거 첫반부터 음.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몇장더 뽑아봅시다. 이거 딱 이렇게 했다가 어, 다음번에 카드 이제 이상하게 풀리면 나 이거 번복해야 돼. <웃음> 그리운 거 많네요. 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이고 어, 헤어진 지 얼마 되셨어요? 보통 여자는 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다에 가장 힘들다 그러는데, 음. 남자는 후폭풍이 한석 달쯤 가야 온대요. 음. 우리 남성 그 시청자분들 맞나요 한번 저기 막그 저기 막 여러분 우리 남성 그 시청자분께서 그 댓글을 달면 저기 막.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반박은 하지 맙시다. 응. 박수를 자꾸 쳐줘야 계속 그 남심을 알 수가 있지. 우리가 100점, 100승을 하려면 남심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야?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우리는 모든 댓글을 다 수용합시다. 욕만 빼고. 음. 자, 어디 봅시다. <웃음> 음. 지금 음음 음, 지금 본인의 게 헷갈려 어이이 이, 이분은 진짜 헷갈려 헷갈리는 게 카드에서도 보, 보여 카드가 막 들쑥날쑥해 그 <웃음> 과거에 그 우리 헤어진 그분과 어, 때려쳤다면 그 때려친 그분과 즐거웠던 그.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좀잘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사랑할 때 티키타카 안 되면 그거 맞짱 끝난 거야. 사랑할 때 티키타카가 돼야지. 음. 어, 티키타카가 됐던 그런 것들. 어, 이 사람은 이랬는데 라는 그리움이 그냥 카드에서 절절하게 묻어, 묻어나네. 음. 그리움이 이렇게 묻어나요. 음. 그리고 어떤 커플은 아, 어, 커플이 아니지. 음. 그, 그 저기만 그 금간 커플, 금간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막 붙을 조짐도 보이는데, 음. 뭐야? 이거 잘 때려친 거 많이 했는데, 재회 리딩 되는 거야? <웃음> 어디 봅시다. 과연 그런지, 음. 왜다왜다지 이렇게 그리움이 많은... 음, 그걸 보면 사귀었을 때어 사귀었을 적에 관계가 좋았다는 건데 어, 그래요 커플들이 사귀었을 때 관계가 다 좋으니까 그리워하겠지 그런데 대면 대면한 커플도 있어요 너네 이러려면 왜 커플했니 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쵸죠 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대면 대면한 커플도 있어요 도대체 쟤네들이 왜 같이 다녔는지 모르겠어. 어. 근데 이분, 이분들은 이분 사귀었을 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 음,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 음, 조금만 더보을게 조금만. 궁금해도 좀만 참아봐요. 조, 조금만 참아봐요. 음. 음. 와이것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대충 윤곽은 드러났어요. 아, 이를 어쩌지? 헤어진 이유가 있지, 뭐. 음. 이 남자분이, 그래요. 이렇게 사귀었을 땐 그래. 스윗하고 잘,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심이라 그래야 되나? 어. 잘 나를 갖다가 감싸주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그 실질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랬어 라고 카드는 나와요. 응. 안 그랬어도 어쩔 수 없지. 응.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한테는 조금만 보여줬을 수도 있고 응.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응. 하여간 그래. 응. 그런데 이 분이 약간 감정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음. 감정이 흔들렸었던 것같아 삼각관계라기보다는 어, 이 사람의 과거의 그 사람하고 여러분이 조금 비교를 당하는 그런 게 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음, 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다거나 음, 아니면 이 사람의 전에 사귀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만났다거나, 음,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아직 정확하긴 안 나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했었다는 게 나와요. 아, 그런 경우 있잖아. 네, 그 전에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뭐지? 죄책감 같은 거? 무슨, 무슨, 말이야, 방구야. 어,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내가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 지금 새로운 연인한테 뭘 하나 해줬어. 딱 해주고 나서 아, 내가 과거에 그때 그 연인한테 이걸 못 해줬는데 아, 얘 무슨... 아, 자, 죄송해요. 커피 한 모금. 아, 왜 말만 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지? 죄송해요, 제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잘 나요. 아, 이거 편집할 때이 꼬르륵 덮기 참 힘들어. 아무튼 말에 3,000% 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과거의 연인의 추억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연인에게 내가 못해줬던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해주면서 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걔한테는 이걸 못해줬던가 무슨 걔 같은 어, 죄송해요. 음. 아니 헤어졌으면 과거를 갖다가 완전히 지워야지 응? 뭘 비교를 해이 저기 막그찮아요 여러분이 비교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외로웠었던 것 같아 저번 리딩에서도 그랬지만 누가 반쪽의 사랑을 갖고 싶겠습니까 하나를 다 줘도 어쩔 때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 내가 음, 내 기준의 사랑하고 상대방의 기준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저만큼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 살아, 어, 생각하는 사랑의 크기가 이만한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나를 덮고도 남지만 이게 반대로 됐을 적에 나는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 종, 이만큼도 정요 많은 거야라고 생각하면 항상 상대방은 다 줬다 생각하는데도 나는 외로운 거지. 어, 말이 길어졌어. 이해하셨어요? 어, 그런 거예요. 음, 항상 외로웠다. 음, 그래서 이 관계를 떠나고 싶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떠난 것 같아. 음, 그 뭐지, 바람이라기 뭐 보다는, 바람이라기 보다는 음, 이 사람의 과거의 연인이 에 대한 기억이 문제가 된게 아니었던가 해요. 아니 왜 떠나 떠나놓고서 또 새로운 감정이 들어? 그거참 별일이 세. 음, 맞아. 이 과거에 대한 그 집착이 있네. 이 사람이 과거의 연인한테 못해줬었나 봐요.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대로만 이 과거의 연인한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과거에 이래서 헤어졌지라는 그런 기억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한테 잘해줬을 수 있어요. 잘해줬는데 음, 잘해줬는데 잘해주다 보니까 죄책감이 든 거지. 아, 무슨. 아, 나 이거. 꼬르륵 소리, 그냥, 나도 그냥 갈게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꼬르륵 날 때마다, 이거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기도 그래요. 음. 맞아. 어, 이걸 어떻게 어, 여러분 진짜 외로우셨겠다. 이, 이 사랑 이거 외로운 거예요. 이, 이 사람이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을 사랑 안한게 아니야. 사랑은 하긴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이 과거에 대한 그 저거를 갖다가 제대로 떨쳐내질 못해. 음, 과거를 너무 그리워해.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서 외로움을 받고, 응, 음, 외움을 받고, 이 사람은 과거에 그, 해, 해주지 못한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 거지. 같은 5번에도 내용은 달라요. 음. 이, 이 저기, 마, 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놓고도, 응? 과거에 그, 런 것들이 계속, 막, 소용돌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야. 너무 괴로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 이거 무슨?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음. 맞아.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 쌍방이 다이 남자는 아이 소리 이 사람은 이 여러분이 때려쳐버린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생각이 맞았어요. 동상이몽이지. 그렇지. 맞아요. 동상이몽. 그래 맞아. 동상이몽이었지. 음.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그랬던 건 없어요. 어. 여러분에 대해서 불만족은 없었어. 이거는 순수하게 이 사람의 문제야. 근데 그래요. 그럼 이걸 내색을 하지 말던가, 어, 내색을 하지 말던가. 이거 이거 이 사람 다 티났을 텐데. 뭔가 이게, 이게 사람이야 이 느낌이라는 건 전해져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영화 가면서 잠자리 하면서 이거 다 여러분 느꼈을 거야. 음, 다 느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을까 음, 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가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삐리리 치 전기가 통해서 그래 오늘부터 1일 하고 사갔을 때는 이사람들 그런 느낌은 없었을 거야 근데 이제 사귀면서 뭔가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 주고받는 이 과정에서 새록새록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교제 기간이 되면 돼서 더 정해들고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교제 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짝깍짝깍짝깍짝깍 갈수록 여러분들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음. 방향성을 잃었다?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음. 그니까, 이 사람이, 맞아. 응, 맞아. 응. 이 사람이 부단히도 노력한 건 맞아요.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이건 흘러간 것이다. 떠난 것이다. 라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과거에 뭔가 끊어내지 못한 뭔가가 있어. 뭔가가. 음, 그게 뭘까요? <웃음> 뭔가가 있어. 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과거에 그니까 개그 중에는 과거에 여인한테 어, 그, 여인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음, 이 성, 음, 파랑새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에게 어, 육체적인 거에만 더 집중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떠나갔다. 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했어. 이 사람이 그 과거의 그 그뼈아픈그 기억을 갖다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좀더 순수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과거의 여인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차게 레이어가 겹친 거지.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내가 왜 이때 이걸 못했나.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연인과 어쩌면. 음, 그게 잘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더 포커스를 맞췄어 파커스를 음, 맞췄어 음, 그러면서 이제이 사람이 후회가 될 수도 있지 내가 그그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소통도 같이 해주고 같이 뭔가를 해나갔다면 다른 결과를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쓸데없는 생각이 무엇을 불러 일으켰나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거지 한 마리를 전력 질주해도 잡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이, 이,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 음. 그리고 개 중에는, 어, 개 중에는 생각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찾아간 케, 케이스도 있어요. 과거의 연인은 연인, 그러니까 그 지금 나도, 어, 지금 나도, 나랑도 사귀었고, 사귀게, 헤어졌던 연인과 나랑 사귀면서 만난 케이스도 있어. 음 카드는 그렇게 나와요. 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좀 충격을 좀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사랑하긴 했었던 것 같아. 어 이, 이, 이런 이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냥 실망스럽고 음,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맘,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실망스럽고 지금 그런 것 같아. 아직 그... 뭔가 충격, 충격 아이언 진것 같아. 왜냐면 충격이 순차적으로 오거든, 순차적으로. 지금은 그냥 어, 그리움, 음, 그게 더큰것 같아. 잘, 그냥 눈감아줄걸 그랬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개중에는, 개중에는. 음, 맞아. 자, 아, 이게 뭔지 알겠다. 왜, 그니까, 이, 이런 개비릴이 이렇게 안 찾은 이유가 뭔지 알겠다. 음, 그 이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음, 그니까, 속으로는, 그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되게 외롭고, 둘이 있어도 혼자의 느낌을 받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그걸 갖다가 내색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있어요 음 확률이 있어 차라리 어, 대놓고 싸우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낫설 란가? 그건 모르지 음, 사람마다 음 아직 어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커플도 있나봐요. 음 아직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커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러는 그래요. 저기 막 이제 이미 제이이 상태가 이만큼이 왔다면 이, 이 상대방도 우리 파랑새 분들의 상대방도 이 관계가 글러먹었다는 건 눈치 깠어. 그래서 전에는 막 소통, 대화도 잘 되고, 그래도 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그 굉장히 따뜻하게 해줬던 사람이 돌변했을 확률이 있어요. 음, 어차피 깨졌으니까 여기다 대고 뭘더 어떻게 해? 다다 다 들통 나버렸는데. 음, 그래서 어, 돌변했다. 음, 돌변한 케이스도 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음, 아직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믿지는 않아. 이거 웬일이지? 어, 이게 웬일일까요? 어,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막 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이 사람을 조금 그리워하는 것도 있어요. 어, 그리워하는 것도 있고, 어, 이 108번 뇌라 그러죠? 음, 불가에서는 108번 뇌라고 해. 자, 내 안에 번, 그, 범민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다 그래야 되나? 음. 끊임없이 돌아가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러면서도 이, 이 상대방이 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알아 얘 눈치 빨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 얘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그 모유를 찾아가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모유를, 이렇게 빠는, 그걸, 이렇게 엄마 젖을 빠는, 그걸 갖고 태어나요. 얘가 그래. 응. 어. 얘라 그래서 죄송. 아, 이 사람이 그래. 본능적으로 느껴, 여러분의 감정을. 그니까 더 나빠. 알면서도 외롭다는 거 알았을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롭게 한다는 것도 알았을 거야. 어떻게 지 감정만 이렇게 중요하지? 음, 머리 좋아요, 이 사람. 머리 좋아요. 사랑을 머리로 하면 안 돼. 이사람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 응? 그렇게 맨날 머리 굴리고 사, 사랑을 해봐. 그 사랑이 이루어지나. 어, 상처 시게 받았다. 이제야 나오네. 상처 시게 받았다고. 응. 여러분들 상처 받았네. <웃음> 이게 그래서 사랑했던 사, 사랑이 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지. 어, 이런 식은 아니야. 어. 여러분, 음,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것도 알고 음, 이 사람한테 마음이 똑 떨어지지 않. 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이 상대방의 성향을 봤을 적에 여러분 잘 때려친 거 맞아요 음. 너무 울지 마세요 음. 잘 때려친 거 맞아요 꼭 눈물을 흘려야 눈물인가 음.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고 아린데 음. 맞아 또 나왔어. 음. 여러분 지금 음, 그런 그런 마음일 거야. 그그 그, 저기 막그 뒷골목 가을의 뒷골목, 나뭇잎이막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골목에 휘 휘열이 불면서 낙엽이 이렇게 휘익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어, 그런 마음, 음, 그런 마음이 일켜져요. 그 그거 다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요. 가을의 뒷골목, 그 밤에 음, 그즉 가로등은 깜빡 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음,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를 바람이 떨어진 낙엽을 휘익 이렇게 휘가막 이렇게 해서 날려 보내는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나요. 허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고, 막, 이런 게 복합적인 느낌들이 이 카드에서 묻어나네요. 자, 1번 카드 여러분 힘내시고, 음, 좋은 사랑 들어옵니다. 음, 저기, 막, 빨리 추스리면 추스릴수록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음, 과거의 인연에 매달리면, 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더디게 돼요. 이 사람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그쵸? 자 1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만나요. 자 2번 카드 리딩 들어갑니다. 어디 볼까요? 2번 카드는 어떤 내용이 있나? 음... 음... 자존심이 강하시고 어우 쌍 어우, 박빙이야 올렐레 음. 올렐레 음. 음. 음. 알듯도 싶어 음, 알듯도 싶어 음. 저제 리딩에는요 싱글이든 돌싱이든 상관없어요 음음 음. 그러니까 어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고 무조건 을은 파랑새야. 음. 겉으로 볼 때는요. 어, 여러분들은 아무런 티도 안 나. 어, 아무런 티도 안 나요. 음. 근데 마음은 아니야. 아, 요거, 요거, 요거. 더 뽑을게요. 음. 와. 조금만, 궁금해도 기다려요, 궁금해도. 음. 이거 얌전한 고양이 같은 느낌 나는데? 이거는, 음, 음, 맞아. 음, 맞아, 맞아. 조금만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 예, 상대방이 머리가 되게 좋았나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완벽한 양다리? 겉으로 봤을 때티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속으로 엄청나게 쫄, 어, 쫄 어, 았을 거야. 음,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겉으로는 혀가 안 나. 아무것도 안 나. 정말로 안 나요. 와, 대박이다. 보통 티가 나거든. 양다리는 진짜, 그 뭐지? 그 저기 우리 고수톱칠 때도 아무리 포카페이스라고 해도 눈빛이 동공이 흔들리거든. 동공이 흔들려 진짜 뭐지? 트레이닝을 갖다가 몇 년씩 받지 않은 이상 동공이 흔들려. 근데 이 사람 완벽한 양다리였네.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 스킨십 되게 좋아해요. 안 그런 척해, 안 그런 척하는데 그 그게 있잖아요. 그그그 그, 그, 그 스타일이 있어. 응. 해밀로와 막 이러면서 탁하면서막 그 격정적인 음, 사랑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구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해밀로 좀 아빠 뭐 이러는 어, <웃음> 하면서 어, 저기 막 그렇게 즐기는. 어. 좀, 아, 그런 어, 게 있어, 그런 게. 어,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몰랐어.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몰랐다가, 음, 그, 그게 들통, 양다리가 들통이는데, 꽤 상당 기간 양다리였다. 어, 꽤 상당 기간. 음, 그걸로 이혼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 그러니까, 이거는 내연 쪽에 가깝지. 음. 내연녀, 내연남, 뭐, 이런 게 가깝지. 꽤 상당 기간, 음, 그랬을 것이다. 하루 이틀 저거 한거 아니에요. 이 사람 버리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을 텐데? 맞아. 음, 그, 그거, 그거 들통나서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왜, 왜잘때리나잘 때려, 때려친 거 맞니? 이렇게 저기 했을까? 이 사람의 어떤 매력에 이끌렸을까요, 여러분이? 왜왜이 이 이런 경우를 두고 갈등을 하지? 속이 시원해야 될 판에. 아 그런 거 있어. 예 예를 들자면요음그 지내면서 아니 혹은 살면서 계속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은 그 계속 속을 썩겼으니까 이, 이만했던 정이 속색일 때마다 줄어. 이렇게 줄어. 이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자꾸 깎여 나가는 거야. 속색일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엔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에이, 탁! 팽개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 너무 완벽하게 감췄다? 음, 너무 완벽하게 감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뻥 터져버리니까,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지. 왜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내 마음을 이렇게 덜어낼, 이렇게 덜어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음.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저기 뭐야? 뭐동고하셨던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결혼의 준하는... 음. 결혼의 주나는 미련이 많이 남네 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음제 옆집 살던 분이었는데 저, 제가 어렸을 때인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 들었어. 근데, 그때는 여자들이 그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았어요. 어, 여, 자를 교육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냐 그럴 때였어. 내가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이 나이가, 결혼해서 애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분이 이화여대를 나왔어. 그때. 그때 이화여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어, 그때 종로에서 자판을 했어요. 왜 자판을 했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기막힌 이유.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았어. 근데 옛날에는 출생신고 늦게 해요. 어, 출생신고를 뭐 1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애 학교 들어갈 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어떻게하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늦어진 거야. 근데 애를 호적에는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호적에 올리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나 바로 그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유부남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응. 응.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덜어는 그런 케이스도 여기서 묻어나요. 응. 애가 애가 보여요. 응. 아니면 어, 우리 파랑새 분들께서 임신을 했는데, 어, 임신을 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고, 어, 애가 보여 하여간 음, 이제 모르지. 내막은 음, 여기서 정확하게 뭐, 딱 애가 몇 살이요? 이거 아니잖아. 어, 그거 아니니까 하여간 애가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그냥 라이트한 경우는. 완벽한 양다리를 감췄다는 거, 음. 거의 내연 수준이지.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뭐 아까 그 말한 그런 케이스. 음. 진짜 뭐지? 음. 아또 그런 아 또에 대해서 또 그런 케이스도 있어. 아 이거 케이스 이거 다 풀면 다음 번에 할거 없는데? <웃음> 그냥 성인이니까 들어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젊었을 때부터 약간 뭐랄까? 껄이 오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집안이 좋아. 그러니까 집안의 반대로 어그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각자 이 남자는 집안에서 정해 주는 여자랑 결혼을 했고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그냥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둘이 되게 사랑했다고 결혼하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나서 한 20년간 그 내연의 관계를 그 유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20년씩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거를 들킨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얌전한 고양이라 그랬잖아, 음, 얌전한 고양이. 음, 그런 그런 그런 케이스도 있고 좀 라이트한 경우는 진짜 오래된 음, 오래 숨겨온 사람이 두통이 났어. 음. 맞아 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이 사람과 있을 때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던 이 관계를 여러분이 놓고 떠난 것 같아요. 음, 이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 준비할 시간이 없었.. 그러니까 이별도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니.. 왜 내가.. 왜 내가 얘를.. 내가 때려쳤지? 어, 그쪽 그쪽이 때려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개를 어. 때려치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때려쳤지? 어. 입대권 내가 싸온 시간과 이거는 어떡하고?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음. 그, 이 카드 상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음. 어쩌면 그 상대방은 그 상대방이 그 사기 그 오랫동안 감춰둔 그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도 붙어있지. 이거 알고 붙어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 예를 들어서 진짜. 가벼운, 뭐, 술, 김에 실수로, 술김에 실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거면 그래도, 어, 뚜껑 열려도 머리 차는데, 머리 한번 끄댕기고, 죽방 한번때 날리고, 어, 욕 한, 삼박사일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이게 고지를, 고지를 눈앞에 두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음. 맞아요. 지금, 이 여러분이 굉장한 어, 배신감에 음. 진짜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바들 떨고 마음이 진짜 막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느낌이 나요. 음. 그런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게 생각이 드는 거지 나잘 때려친 거 맞나 하고 그게 그 마음이 반반일 수 있어 음. 쟤를 갖다 저쪽을 때려치고 때려치게 한 다음에 얘를 빵 차버렸어야 되는데 아 아깝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나왔으니까 걔네들이 잘 먹고 잘살거 아니야 그 생각하니까 저기만 허파 디비질 수 있고 음어막 여러 가지 마음이지 여러 가지 마음 뭐뭐 지금 이,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딱한 가지의 마음만 갖고 있으란 뭐 없잖아요. 여러 마음이 있겠지. 음, 그런 거예요. 네, 저기, 막, <웃음> 딱히 그렇다고 복수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지도 않아요. 속 시원하지도 않아요. 괜히 그런 마음 부여잡고 있어봤자, 내 시간만 낭비야. 내 시간만 낭비고, 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별의 전형적인 그 저기 막 가이드라인을 밟고 있네. 어. 보고 싶었다, 뚜껑 열렸다. 어. 저기 막또 보고 싶었다. 뭐 화났다, 말았다. 뭐뭐 이렇게 뭐. 막막그 뭐. 저기 뭐지, 뭐지? 그 분홍색 선청 분홍색 선천홍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가 이렇게 그 저기 막 착륙할 때막 징구로 막우랑탕탕 우당탕탕 하면서 징구로. 지금 이 파란새 분들이 그래. 제대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고 있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음. 자 이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 시간이 약이에요 음. 시간 지나서 마음 다 정리되면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한번 욕 한번 해주세요 음. 지금 잠수 타셨나 본데? 저기 막 그냥 어디로 이렇게 훌쩍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행이지 훌훌 털고 그냥 그 여행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 뭐지? 뭐 산장 같은 데 가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혼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털어내시는 분도 있고 그뭐 산길 따라서 뭐 걸으면서 어 혼자 조용히 지내고 계신 분도 있네 음. 이럴 때일수록 좀 뻑쩍지근하게 노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저기 막 웅크리고 있으면 더 생각나 어제 친구들도 한번 만나고 좀 그래봐요 어 만날 기분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음 우울증 올 수도 있어 이미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그래도 저기 막 우리 이, 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뭐가 있습니까? 어, 다섯 글자. 불굴의 의지. 어,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야지. 음. 뭐뭐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있어. 누구 좋으라고. 음. 누구 좋으라고. 아. 음, 쏟아 쏟아지는구나 이제. 자, 이번 카드 여러분 음. 음. 알아요. 이거 이거 배신감 알아 쩔어 이거 배신감. 너무 그렇게 어, 웅크리고 계시면 여기저기 결리고 아파요. 맘, 마음이 아픈데 몸까지 아파서야 쓰겠으니까 이미 몸도 아픈 사람도 있어. 음. 충격 충격으로. 음. 하나만, 둘중 하나만 아파야지. 어. 어. 저기 막 마음 아픈데 몸까지 아프면 안 되니까 맛있는 거잘 챙겨 먹고 어. 그냥 그래도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있다면은 뭐. 맛집도 가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있으면 너무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 자꾸 생각나. 어. 자 이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자. 좋음에었다면 여러분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3번 카드 어, 여기 여기 자, <웃음> 3번 카드 뭐가 기쁘냐고요아 그래도 카드 우울한데 그래도 밝게 해야지 밝게 해야 또 해피바이러스가 전해지죠 음. 내가 대신 그래도 혼내주잖아. 여러분 마음 아픈 거다 알아요. 음, 세상에 이별 한번 없이 음, 나이 그을를 먹는 사람이 어딨겠어요다 음, 알지. 그 마음이 뭔지. 음.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있, 내가 제일 안좋아하는 카드가 나왔어 전이 데빌카드를 안좋아해요 응? 어왜 안좋아하냐 음, 너무 쎄 어, 쎄다는게 이건 가, 거의 증식이야 증. 증. 음. 뭐 무슨 무슨 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 완전히 홀릭. 어, 그 저기 막 빠지면 이 늪에 한번 빠지면 어지간한 정신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그 늪. 어, 그런 거예요. 어. 액명상 보면 이 분은 음, 이거는 어, 뜨밤이다. 어, 뜨밤. 그걸 잊지 못하는 거. 죄송해요. 어. 아닌 분들도 있겠지. 그,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드를 뽑습니다. 음. 아,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럴 수 있지. 어, 오 마이 갓. 음. 음. 첫반부터, 이거, 이거, 이거 끝난 거 맞네. 음, 끝난, 끝난 사이 맞네, 여기는. 음, ING라기보단 끝났어. 와. 왜 끝났을까, 이거? 아 이거 답 나왔네 요 케이스는 이대로 두고 음. <웃음> 왜 빨리 말 안하냐 이거 너무 쎄서 그래요 <웃음> 너무 쎄서 말할 수가 없어 <웃음> 좀 약한 거 약한 거좀 뽑아볼게요 와 이거 너무 쎈데 야, 청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거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애드가 돼 음, 뭐가 애드 될까 뭐가 애드 될것 같아요 정주고 사랑주고 마음만 줬나? 요것도 줬지? 어, 이거 그 케이스인데 여기는? 그래서 지금 딴 케이스도 찾는 거야 3번 카드 뽑으신 분이 다 그럴 리는 없잖아 그쵸? 음 요건 또딴 케이스 딴 케이스 뽑아봐야지 빨리 아이씨 와 너무 어, 나저 저, 지금 다 당황했어요 당황했어 이 분은, 어, 홀릭이에요, 홀릭. 어, 이 상대방 분은, 그, 거기에 홀릭이지. 어. 뭐, 뭐에 홀릭이냐고요? 알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거. 나만 쓰레기 될순 없지. <웃음> 미안해요. 아, 왜냐면, 하 그래. 어, 어떤 분은 굉장히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볼까봐 내가 이게 막 지르질 못하겠어. 근데 저, 한 번, 한 번만, 이거, 이게, 이게 지금 중, 이게 지금 두 케이스의 경우가 좀 비슷해서 제가 그냥 가로 한번 열게요. 듣기 거북하시다, 그러면 이 부분만 귀를 꼭 막아줘, 제발. 응. 음. 육체적인 관계. 음. 그, 거를못 잊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관계가 못 잊어. 어, 이 사람은, 어, 스킬이 장난이 아닌 거야. 어, 스킬이 장난이 아니에요. 잊고 싶어도, 그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정은 다 떨어졌어. 정은 다 떨어졌는데, 그게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이만큼 나를 만족시켜줬던 사람이 없으니까 아, 이것도 문제야. 그 옛말에 매정하고 땡정은 뛰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딱 그거야. 그 옛날에 그매 맞고 자란 애들이 더 효도한다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도 아이를 그렇게 체벌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저기막 애들 많이 때렸잖아요. 음. 이거 역사니까. 음. 저도 많이 맞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진짜. 이게 매정이라 그러나? 효도는 내가 제일 많이 해. 음. 근데 막 이렇게, 그, 그건 아니지. 학대, 이건 아니지. 학대는 아니지. 음. 그거예요 음, 그거, 그거. 그 정을 잊지 못해. 와. 그리고 이 상대방이 노련해. 남자든 여자든. 음, 남자든 여자든 노련하고, 개 중에는, 어, 어, 그, 가끔 댓글에 보면, 설마 이렇게까지야? 그거 있잖아요. 어, 저기 막, 뭐, 뭐 혼인빙자 간음도 있었어. 개 중에는. 음, 극소수지만. 음. 극소수지만, 어, 뭐, 철창까지는 안 졌더라 그래도, 뭐, 신고까지는 들어왔을 확률이 있어요. 개 중에. 극소수지만. 근데, 어, 아우이 사람 진짜 선수네 진짜 선수예요. 음 진짜 이이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하고 이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 케이스는 물질적인 것도 많이 손을 봤어. 음. 근데 요 케이스는 아니야. 요 케이스는 조금 음 여, 여기는 육체적인 관계.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도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 데나, 일이 죄책, 죄책감 1도 없어,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이 대빌이에요. 죄책감 없는 거. 자기 합리화. 내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 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이게, 이게 합리화거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카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순수성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 오로지 나. 응. 내가 이렇게 성, 성을 성 집착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 내가 하는 건 맞아. 뭐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뭐지? 과격한 스포츠에 집착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 난 이게 맞아. 이거예요. 응. 내가 돈에 집착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 응, 내가 맞아. 다 이건 내가 옳다 이거지. 죄책감 1도 없어.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아, 이 케이스는 그걸 못 믿네. 코드가 맞았나봐요. 음. 코드 블루 떴어 코드 블루.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 관계를 갖다가 끊지 못했을 확률도 있어요. 응. 지금 끊어졌는데도 계속 생각나. 이, 이쪽 이 분들은 불로면갈 수도 있어. 와라, 그러면 또갈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는 이걸 뜯었기 때문에 불루도안 가지. 이런 아이, 죽여버릴까? 이러지. 근데, 요쪽은, 아니야. 왜냐면, 케이스가 달라. 저기, 이분, 조심하세요. 여기, 저기, 막 조만간에 요거 나와. 어. 쌈짓돈 풀수 있어. 조심하세요. 음. 만약에, 이거, 때려쳤다면, 잘 때려친 거야. 이것 때문에 때려친 거야. 어. 잘 때려친 거 맞아요. 때려치신 분,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는, 이건 파랑새 아니야. 어. 이거 파란색 아니야? 때려치신분 정말 잘한 거예요. 야. 야. 어디서 또 작업 걸고 있네. 음, 어디서 뻑꾸기또 날리고 있어요. 아. 이거 쓰레기인데 완전히? 아. 죄송해. 저기 마. 이, 이거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들 그냥 건너뛰시고 딴거 뽑으세요. 음, 이거 쓰레기 맞아요. 이, 이건 진짜 쓰레기인데? 만약에 이 경우가 맞다 그러면 그냥 똥 한번 밟은 거 쳐. 똥 밟았다 생각해서 쳐요. 응. 이 사람 이 세계 이 세계에서 못 빠져나와. 여기에 중독돼 있어. 이런 거에 중독돼 있어. 음, 응. 중독돼 있어요. 예이이 이 사람은 이이 이, 이 사람은 그있어그 뭐지? 그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항상 불안해. 이 사람이 직업이 뭐사짜 직업이든 아니든, 응? 직업이 뭐 이게 레벨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불안해. 직업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뭐지? 내가 여,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이런 게더 빠질 수 있고 직업이 없다면 어 자기 열등감, 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마, 수많은 여자들을 어, 사귀고 다녀. 왜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자기, 맞아, 이거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활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인터넷 있잖아요. 어, 뻐꾸기 날리고 있어. 지금도 어, 작업 중이야. 작업 중. 어, 저기, 마, 그, 자, 자기 과대망상도 있어가지고 자기를 아주 잘 포장해. 그, 전문가의 솜씨야, 이 포장은. 포장이사. 30년 경력, 뭐, 이런 거. 이, 이, 잘 때려친 거, 이거 100% 이건 맞습니다. 음, 맞아요. 이 사람, 그, 감정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 카이. 음,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여자들은, 이, 이모성애라는게 있거든요? 모성애가 있어서, 조금 남자가 불, 이게 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잘 포, 내가 진짜 잘 포장한다 그랬잖아. 잘 포장하니까 그런 게 있어. 어, 어, 내가 이 사람, 그, 뭐 그런 거지. 보살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 그, 그, 그, 그, 그제 삼자에 서볼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딱 보면 보이는데 이거 몰라? 어떻게, 어떻게. 알면서 같이 다녀 막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음, 응. 어, 뭐 저기 막뭐 심한 경우는 너 바보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 해. 그이 모성애를 갖다가 아주 그냥 끝까지 자극해.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음. 여러분, 제가 이이이 이, 이 비스무리한 주제로 이제 4일 연속하는데 스토리가 다 다르죠. 왜 다른 줄 아세요? 이 로또 번호 몇 개예요. 로또 번호가 난안 안, 산지 하도 오래돼서 몇 개인지 모르겠네 한. 50개 후반에서 60개 초반이죠? 근데 같은 번호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낮아요. 음. 벼랑 4번 맞는 게녹도한번 맞는 것보다 더 쉽대요. 음, 그 정도로 낮아요. 이 타로카드의 덱은 7 8개예요 그니까 같은 스토리가 나올 확률이 더 낮다는 거지. 이별로 10년을 울고 먹어도 똑같은 이별 안 나올 수 있어요. 음. 여러분이 음, 이분이 아직도 못 태어나온 분도 있고 음, 떨어져 나온 분도 있고 그러니까 ING 분도 있고 어 히스토리인 분도 있어요. 음, 히스토리인 분도 있고 근데 ING인 분들 음, 음, 뭐래도 안 들리실 수 있어. 음, 요것만 잃지 말아요. 음, 요것만 잃지 않으면 돼. 이것도 뭐 젊은 날의 추억이지 뭐 하나에 어. 어. 그래요 뭐그그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갖다가 포용해주고 싶은 거 그거 뭐,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니까 어. 꼭 우리가 그 저기 막 아프리카에 집 없고 절 없는 애들만 불쌍하란 법 믿나요 이 감정적인 고아도 고아인 거예요. 음. 점만 잃지 말고, 음, 진짜 감정적인 고화를 돌본다 생각하고, 그냥 ING인 분들은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겠고, 음. 그리고 이미 끝나신 분들은, 어, 뭐, 나잘 때려쳤니? 이거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어. 잘 때려치셨어요. 음. 자,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벌써 1시간을 혼자서 불라불라 한것 같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웃음> 몰라. <웃음> 보조 카드 뽑을게요. 어. 대충 내가 이걸 갖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웃음> 저도 이거, 이거, 이게 딱 보자마자 저도 이 카드를 갖다가 이걸 다 읽어내려갈 입장에서 이, 이 이제, 이제 의성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음, 이런 맛이지. 음. 잘 때려친거 맞니?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냥 물어본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혹시 친구들하고 클럽갔나 해서 나이 드신 분은 뭐 호프집 아니면 곱창집 소주 한잔 뭐 이런거 음이 음. 결정을 해놓고도 아 뒤를 한번 돌아보시네 음. 본인도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잘잘잘 잘 됐어. 잘된 거야. 어. 뭐 이랬다가도 아이. 음 아, 조금만 더 잘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거 같아. 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음 내가 너무 서둘러 빵 차버린 건가? 어.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데 아, 그리고, 응. 어, 그리고 그 친구가 멋있었잖아. 어, 어디 가서 그만한 친구, 저기 막, 어, 저기 막 사귀기도 힘든데, 그냥 내가 조금 음, 참을 걸 그랬나? 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어,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음. 좀 아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아까워하는 부분.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이분은 주변에서 대시하는 분들이 있어 대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썩 마음에 차지가 않아 음. 썩 마음에 차지 않고 음.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아이걸헐 이거... 조금만 더 뽑을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음. 쭉 나왔는데 조금만 더 뽑을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케이스가 여러가지가 비춰져서 그래 아 음. 지금 이 분은 어, 이 분은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흔하지 뭐 주변 335 모이는 그런 데? 음, 동료?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데? 음, 거기서 정말 자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음, 되게 만났어. 이렇게 만났는데, 어, 음, 만났는데, 이 분이, 어, 어, 이게 헤어진 이유가, 과, 이건가, 과연? 음, 과연 이건가? 알 수가 없어, 응, 어, 백그라운드를 뭐, 어, 사기 이런 거, 아니,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사기 이런 거, 이거는 그런 거하고 아직 그 거리가 멀어요. 응, 어,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응, 어,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 이 분이, 좀, 어, 잘 놀아. 잘 놀고, 그러고, 좀, 그 헤어지신 그 분이, 이, 지금, 이, 우리 파랑새 분들은 좀 규모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 막, 그, 짜임새 있는 사람이에요. 짜임새 있는 사람인데, 자, 그, 그, 자기 이상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떠나보낸 그 사람은 이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음. 이, 그 분은 너무 잘 써. 음, 너무 잘 써. 혹은, 그, 저,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음, 떠나보냈던 이유가, 어,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너무 바빠. 너무, 너무 바빠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케이스? 음. 근데, 그, 그, 싱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헤어졌다거나, 응. 어. 어.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그뭐 심각한 관계로 갔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 음. 근데 모르지, 그거는. 음. 아니면, 아니면, 그분의 씀씀이가 스케일이 나하고 달랐다. 음. 나는 굉장히 절약형인데, 그 분은 그냥 물쓰듯 쓰는, 뭐 이런, 음. 잘 쓰지. 옷도 이제 명품 뭐 이런 거 결치고 다니고, 응. 음. 야 여기서 제일 좋은 걸로 갖고 와봐 뭐 이런 음? 음.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음. 내가 어, 내 버젯으로 해줄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해주다가 해주다가 어, 지친 거지 어. 그래서 이분은 어, 그 문제로 인해서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아마 쌈짓돈다꺼내냈을 거야 그분하고 사귈라고 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외모서부터 너무 불링불링한 사람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시가 들어와도 별로 감흥이 없어. 별로 감흥이 없고 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조금 더 사귈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사 사귈라고 막 투잡도 뛰고 그랬을 거야. 음, 일 많이 했어요.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만약에 두분다 싱글이었다면 이이 이 분하고 어, 같이 사귀면서 어, 돈 많이 썼어. 진짜로 음, 돈 많이 썼어요. 여자분도 돈 많이 썼어. 근데, 여자분, 여자분도 돈 많이 썼어요. 근데 여자분은 데미지가 없어. 어, 이걸 꼭 여자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데미지가 별로 없어.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백그라운드가 그, 그, 그 이, 이거에 있어서는 괜찮아. 근데 나는 아니야. 어, 나는 자수성과 형이거든. 내가 안 벌면, 어, 내가 안 벌면 누구, 누가 나를 위해서 벌어줄 사람이 없어. 어. 그래서 찌질한 줄 알, 찌질한 줄 알지만,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뒤져보고, 뭐, 저기 막 카톡 푸사 뒤져보고, 막 그러고 있어. 음. 그리고,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잘 지내네? 어, 거기서 또 스트레스 또 받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딱 통장을 보니까, 아씨 내가 미, 치 내가 미쳤나봐. 내가 미쳤나봐. 그런 거야.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안 아까웠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빵 차고 때려치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슬슬, 이게 본전 생각, 와, 이제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지금 누가 와도, 저기, 막, 귀에 안 들어와. 어, 잃어버린 본전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어. 아니, 걔는 뭘 하나 먹어도 왜다뭐 이렇게, 이렇게 쓸러가냐? 어? 김밥 좀 먹으면 안 돼? 걔는 그런 거안 먹어. 왜꼭 이거 쓸어야 되고, 뭐, 진짜. 아, 만약에 차가 없는 분이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렌트카도 했을 거야. 음. 왜냐면 이, 저기, 막이 상대방분은 이게 모냥 빠지는 거 싫어해. 아, 그러고, 그러고 상대방분 그래도 내가 아니어도 여유 있잖아. 그니까 상대방도 돈 많이 썼어요. 더, 더 썼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번거라 이거지. 음. 힘들게 벌어서 했는데 뭐야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하고 포에버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적당히 써야지 적당히. 응. 적당히 써야지. 그렇게 다 지르면 어떡하나.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파랑새 분들이 새로, 그래, 아, 뭐, 그 이수신 장군의 그말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에? 열두 척이죠? 열세 척인가요? 응, 열두, 12, 척에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남아있는 걸로 뭔가 새롭게 계획하고 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지 응.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지 짜증, 짜, 짜증 이빠이 데스네 응. 딱 그거야 어쩌다가 응. 어쩌다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났는지 그래도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추억 측은 너무 비싸게 치렀지 응.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뭐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응.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도 같이 썼을 텐데. 이분, 그, 뭐, 분도 많이 썼어. 더 쓰면 더 썼을걸? 음. 쌍방이 쓰면서 놀러다, 맛집도 놀러다니고, 막 좋은데, 온갖 좋은데 다 놀러다녔을 텐데. 그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아유, 그런데도 아직도 잊지들 못하네. 음. 그러면서도, 어, 그러면서도, 와. 음. 그러면서도 잊지를 못하네. 아직 ing인 분도 있나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잊지를 못하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음, 아직도 잊지를 못해. 여러분 음, 연애도 음, 맞아요. 음, 지금 ing분도 인 고민에 빠졌어. 이 연애라는 것도요. 음, 그리워하네. 음, 연애라는 것도 그래요.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음,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게 연애할 때돈 많이 들어가잖아. 나도 갖고야 되잖아. 내 자신도 갖고야지. 음, 음, 연애하는데 그냥 부시시해갖고 똥머리하고 나갈 수 있어요? 음, 나도 갖고야지. 그리고 그리고 연애할 때 먹으러 가면서돈쓸 돈도 많아. 근데 그게 기둥뿌리 뽑아가면서 하는 연애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봤자. 그거 오래 못 가요? 기둥뿌리 뽑아줬으면 집 무너지면 끝난 거지. 그렇게 해 주, 해주던 사람이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는 거야. 전에 그뭐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남자가 되게 진짜 이상형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어, 어. 근데, 처음엔 좋았으니까, 이 사람이 100을 해줄 수 있는데도, 100, 110, 120을 한 거야. 110, 120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결혼에 꼬리는 했어. 근데 이제 여자가, 딱 해서 이제, 살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전업주부 된 거지? 음, 응. 딱가서 카드 값을 봤는데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천만원, 마이너스 4천만원. 그니까, 러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그거 다 너랑 사귀면서 쓴 거야. <웃음> 그래도, 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결국은 뭐, 한 1, 2년 안에 끝났다고 그, 그, 뭐 방송에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런,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었어요. 음, 너무, 어, 내 능력에서 벗어난 과소비는, 음, 오래 갈수 없습니다. 좀 규모 있게. 여러분 페이스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원래 그틀안 깨는 사람이었잖아. 이번엔 틀을 심하게 깼네. 음. 자, 그러면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만약에 지금 i n g 분들은 잘 상의해서, 잘 상의해서, 어, 좀, 좀, 규모에 맞게 내 서로의 능력에 맞게 어디까지는 넘기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 음. 그리고 이제 끝내신 분들은 음, 잘 때려친 거 맞습니다 이 카드 네, 리딩대로 본다면 뭐 그냥 그거 있잖아요 운우지정 어, 운우지정 한번 나눴다 생각하세요 좋은 좋은 음, 좋은 꿈 한번 꿨다 꿈의 대가가 좀 컸지. 음. 신선노름에 도끼자로 썩은 거죠. 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 에 여기 여기 요거 말이 이, 이 아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 이 쓰린 마음을 무슨 무슨 수로 달래냐고 지금 속이 쓰려 죽겠는데. 아 속쓰리시겠네요. 가서 달래 달라 그러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라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음. 도움이 더설렌는지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번에 저는 더 좋은 리딩으로 음,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